嚟到农历四月十五天蝎座满月根据各下嘅太阳或者上升星座由呢刻开始去到农历嘅四月尾即是西历嘅五月廿二号自身整体运势会怎样呢在我就住十二星座专题去分析你哋各自嘅自身整体运势之前呢而家先做一个 g e n e r a l f o r 全人类嘅星盘分析听得明听得明我讲咩么嘛明唔先好啦 咁呢就即係話唔係而家而家唔係淨係講天蝎座係貨全十二星座 o OK? k 嗱噉呢今次呢個滿月圖嗰個亮點呢就係呢個月亮係喇就響呢個搭正呢條 a s c 呢條上升座係咪搭到正一正咁同埋呢佢係去咗天蝎座嘅好喇根據我嘅經驗吓係喇嗱即係應該咁講理論上呢如果月亮去咗摩羯座又叫山羊座係喇即係呢一個位呢一個係喇 咁嗰個位係叫一個 detriment 啦咁理論上其實是衰過呢元去天揭咗咁呢個叫一個 for 嘅位置嘅嗱唔中文其實我唔係好識因為我以前讀精星我都唔係攞中文讀嘅其實講真我係用法文讀嘅因為我個師傅係法國人嚟嘛係但 a n y w a y s 其實咁又唔係話全部法文嘅因為佢嘅英文都 OK 嘅咁係所以有時真係會英法夾雜 o k a n y anyway, w a y s 咁咪言歸正傳先好咁理論上其實 月亮去天劫係一個似一等衰嘅位置，但係我想話畀大家知，根據我塔尖亂藍，睇咁多星盤嘅經驗，其實月亮去天劫係重衰嘅。OK，咁然後望住喇。月亮搭正呢個一公頭啦，ASC呢條族。好，咁然後呢，成個盤第二個亮點就係除咗月亮去天劫咁衰啦。OK，咁呢仲有木星去。OK? 喺呢個摩歇又叫生人啦都係衰啦 o k OK? 因為佢成年嗰個位置都係这樣嘅喇 o OK? k 個不足為奇然後其他全部的 p l a n e t 呢其實我哋都係叫一個 p e r a g r a n e 嘅位置係喇即係全部係一啲完全一啲好唔拉更嘅地方 o OK? k 係么除咗呢除咗土星係土星向水平土星就係黑色呢個 s y m b o l 我覺得好似一個日文字但我其實我唔識日文嘅但係有時有啲日文字係咪見到呢個咁類似嘅東西好就除咗土星響水平係一個強勢啦不過土星都就快逆行所以原來今個嗯即係伴隨住呢個滿月啦 o okay, k 啦會發生啲咩事情呢其實我我想話其實伴隨住呢個滿月呢亦都唔係淨係講緊嚟緊呢十幾日十五日嘅能量其實係可以去到大半年嘅話嚟講係啦呢個係其實滿月嘅能量係可以去到大半年嘅但係即係我 呃我有时做呢啲呃星座运势咁我就活大家去揀易啲名啦 o OK, k 係啦揀易法呢就我同你当哦其实去到呢个农历月尾咁但係其实 s u p p o s e d l y 呢係讲緊嚟緊嘅大半年好啦咁呢会发生咩事呢同时呢我哋要望下火星係啦火星呢就喺容去度之中就四分緊金牛呢个油理嘅水星啦同埋三分緊呢 響雙子呢個油嚟的金星嘅 o okay? k 咁講多次同埋因為月亮響天蝎呢個一公頭原來呢嚟緊大半年但尤其是呢5十五日之內喇 o okay? k 係會有好多呢冷血啊冷暴力嘅事情發生 o okay? k 咁如果係真係要比較熱熱血啲嘅話就真的大家會好容易先係口角雞而動武好多呢些嘅衝突爆發出嚟係由你去到最親的人或者一啲陌生的人 o k okay? 甚至去到咩呢<笑> 大家有冇睇我最近嘅塔尖亂男星盤分析呀？噉你哋揾返 hashtag 咁樣就 OK 嘅啦噉最近嗰個呢我都講咗而家喺世界上係喇嚟緊呢就無論喺政治經濟民生社會呢都會爆發什麼呢即係我講咗好多嘢㗎包括戰爭係呀包括戰爭大家要小心啲同埋因為嚟緊係好 crazy，OK？即係嗱，冥王星已經係逆行當中，OK？ 咁仲加埋咧五月1 1十三十四 o k okay? 即差唔多係 consecutive 嘅三日喇 o okay? k 十一1三十四即係爭咗1二啦 o k okay? 土金木三星相继都会逆行 o okay, k 咁然後木名係黐埋一齊嘅嘛即係木名一齊黐住液啦 o k okay, 然後土又翼金又液 o okay, k 係喇咁然後冥土都係雙空精嚟嘅兩粒空精係喇然後金木係兩粒急升係喇咁夾埋呢度啲力量呢係會兇上夾空係喇大家真係要小心留意咁當然喇如果配返呢一個今次呢個滿月呢就尤其留意嚟緊呢十五日啦係喇咁但係其實根本上呢係呢大半年呢都會發生好多呢啲好激烈嘅鬥爭或者係一啲呢好冷血一啲神經刀嘅呢啲嘅暴力 okay, okay, okay, okay, okay, o okay, k 咁大家麻煩呢 即係出街都要戴頭盔嘅同埋要一眼關塞不唔好成日 p l u g 住個耳仔呢喺度聽歌有咩好聽啫留意下自己身邊發生咩事 o k OK? 如果唔係萬一個唔覺要俾人斬咗你都唔知道水瓶座水瓶座好巴閉啊吊高來買啊好高鬥啊嚇喺大概1 5日嘅日子里面 那... 咁真係我會話唔好乜嘢都喺度拖唔好乜嘢嘢都喺度諗咁耐 嗯啦如果唔係呢就蘇州過航冇聽答或者唔係應該話冇聽答嘅啦我陣間再講咩呢其實係有啲人俾一啲機會你係啦例如我當例如我當一啲工作嘅 o f f e r 啦冇先咁即係擺到明係呢一種好大嘅機會啦係啦直接向你敲門敲門送禮物叮噹敲門接禮物啦唔該送到上門 o OK。k 咁但係呢 你哋會有一啲好多奇怪的念頭啦好多的猜度啦就去會係下人哋嘅嗰 intention 系乜嘢 o okay, 或者就算不是猜度別人也亦都會對自己嘅好多懷疑啦 o okay, k 了很同埋好多好多的障碍一啲心理障礙畀自己就會一直喺度將呢個 okay, 大好機會呢佢就白白慢慢慢慢咁樣流失但係我都話啦我未必可以話是蘇州過河冇艇搭嘅因為其實呢我最後看見到嗰個機會呢都仲係有但是呢我話畀你哋試蘇州過河呢就嗰架艇細啲明唔明白嗰陣時你要再去爭呢一樣嘢呢佢已經係冇當初咁吸引嘅 o k OK? 即係我當一啲人 送鮮花畀你咁你遲遲你唔肯收鮮花咁鮮花都會借㗎嘛係咪先係喇嗱例如我當乜嘢呢我真係打一個比喻下係喇有份工畀個 o f f e r 你係喇噉呢就你遲遲都唔肯到你十幾日搵返佢之後就話哦其實我哋已經有另一個人係 a c c e p t 咗㗎喇但係如果你真係想嘅話你 o k 嘅但係要壓你價囉你明唔明呀噉所以你拖乜嘢啫喺度 呢啲机会係真係大價乸嚟嘅咁你哋快啲食咗去啦尤其是乜嘢呢尤其是如果呢啲机会係某一个时段出现嘅话係啦又或者佢係牵涉某一个星座嘅话呢 OK, o k 咁你呢就真係唔該千文一定要乱反应係啦總之某一个时段或者某一个牵涉到某一个星座嘅呢係啦你就真係要呃 即刻額頭啊唔好錯失咧一定一定要握實係啦根據嗰個星象有一啲吉象嘅顯示好啦咁即係呢度有兩個 e l e m e n t 啦係咪先好如果你淨係想知其中一個 e l e m e n t 嘅話咧咁就麻煩要做呢幾步啦想知其中一個 e l e m e n t 咧咁就去首先啦嚇即係萬大時咧都係要去 l i k e 呢個 p o s t 嘅咁同埋如果係 f a c e b o o k 嘅朋友呢就係要去 比紅色的心心就唔好比藍色的手指公因為我唔鍾意藍色的好第二個呢就是去 c o m m e n t s 啦光明正大好直接噉去問啊即我想知道 e i t h e r 即你我想知是邊一種類型嘅贵人又得 o k okay? 或者是邊一段時段出現呢個機會我就要略反應呢 o okay? k e i t h e r 一個你想知道你就同我講你想知邊個但如果你想知道晒兩個嘅話呢 係咪噉呢就麻煩要 t a g 三位朋友喇喎喺 c o OK? m m e n t 嗰度 o k 咁係囉問完跟住又 t a g 三個朋友咁呢我就會將兩樣答案呢都 p m 俾閣下喇 o OK? k 噉咪無論如何祝你哋嚟緊做嘢呢係可以乾手淨腳唔係乾手淨腳即係乾淨利落啲快手啲係啦唔好呢輕易將一啲即係一啲機會囉令到佢白白流失嘅